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이름과 음이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이름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 알죠? 이겁니다 하지만 계이름은 변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... 으 도레미파솔라시도 네 어떤 건반들도 다 모두가 다 도가 될수 있고 소리될 수 있어요 계 네, 이름은 변해요. 하지만 음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. C D E F G A B C는 변하지 않아요. 이 다섯 개 건반들은 음 이름을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. 예, 이런 C#이죠. 혹은 D 플랫이 되기도 하고요. G#이 되기도 하고 A 플랫이 되기도 합니다. 그때 그때 다르게 불려요. 하지만 이 다섯 개만 음이 두 개씩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음이 두 개씩 있을 수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이 CDE라는 음은 F플랫이기도 하고요 F는 E샵이기도 합니다 이 B는 C의 플랫이기도 하고 C는 B의 샵이기도 해요 네, 뭐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 G는 A의 더블플랫이기도 한데 이런 이름은 거의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, 가장 중요한 점은 개 이름은 그때그때 그때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음 이름은 바뀌지 않는다 네, 요 차이입니다 하지만 어, 요걸 도레미파솔라시도로 고정적으로 부르는 일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장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탈리아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음이름이에요 네, 그렇기 때문에 그건 틀린 말이 아니라는 말이 거고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무조건 개 이름이면 무조건 다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개 이름으로 사용하고 음이름은 CDFGAB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영상에서 이렇게 불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